안녕 오랜만에 시헌로그입니다 저는 이제 샵에서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다 하고 오늘 정말 저희 쇼키스 때부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제 수현 선배님의 러브게임을 이제 라디오를 환능이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에서 가장 한가한 스케줄 오늘 라디오밖에 없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웃음> 응. 대박. 시온 캠을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들고 계시는지 관련된 다들는 모르실 어. 거예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빨리. 조현 <웃음> <지금>. 선배님께서 이렇게 출연해 <웃음> 오고 계십니다. 아, 지금. 몸이 잠깐 이렇게 돌려서 잠깐 <웃음> 드러나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싫어요. <웃음> 아, 지금 맞아요. 또 이렇게 또 허락도 해주셔가지고 시온로그 찍고 있는데 빨리 어떻게 말이야? 시온로그 진짜 저희 형들도 출연 잘못하못 하게 하거든요. 아 진짜? 네. 아 완전 아 저의 개인 맞춤. 아아 나나 근데 시온로그라고 해서 촬영하는 거야. 아나 오리 표정 한 번만 해줘. 그게 아! <웃음> <웃음> 뭐지? <웃음> <이런 거잖아>. 귀엽게. <웃음> 아이거 <웃음> 아아 <웃음> 아 어, 나는 너희 두명 그거 유이안무 있잖아 둘이 어. 하는 거요. 아, 어, 어, 어. 맞아 어, 어, 어. 그거. 아 진짜 그거 너무 멋있어. <웃음> <상상상>. <웃음> 재밌겠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워스 안녕하세요. 워너스입니다. 워너스가 왔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부터. 탁오 좋아. 안녕하세요. 원어스 방의 시원입니다. 아, <웃음> 어, 시원씨. 아, 두 번째로 더 잘생긴 원어스 환웅입니다. 우와, <웃음> 반갑습니다. 방독방에 가장 빈도수 많은 아아 멤버니까. 그럼 멤버는, 너가 생각해도 너 맞지? 접니다. <웃음> 시온이가 아무래도 네. 어,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모니터링도 자주 하고 그쵸. 또 멤버들이랑 뭐 먹을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음. 보면 저희도 약간 소식통도 되고 네. 마케팅 팀장이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소통부예요, 저희 언어스에. 네. <웃음> 시원씨 못한 얘기 없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배님께 사과드리려고 왜요? 했었거든요 오, 제가 저번에 네. 나왔을 때 네. 소연 선배님한테 이제 애교하는 네. 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네. 너무 이제 데뷔한 지도 얼마도지 <웃음> 긴장 <긴장한다고> 한나머지 제가 <웃음> 네. 소연 선배님 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수연 선배님이라고 그요 <웃음>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네. <웃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정말 감사합니다 둘셋 숨은 사랑해. 사랑해! 안녕! <웃음> 안녕. 감사합니다! 아유 야채원 그게 못 봐주시네 아유 야 새록아, 아유, <웃음> <아니야>. <웃음> 연수연! 수연. 네 그렇게 때그말씀드려가지 그런 애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고생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소라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딩> 시현입니다 오늘의 시온로그 지금 원희의 뮤비 촬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헬매도 못 지운 상태고요 슈 챔피언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를 갔다가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레슨을 하고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원희 뮤비 촬영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4분 그래서 지금 또, 오다냐, 이렇게 잔뜩, 피자와 치킨을 사고 출발을 했습니다. 레슨하는 동안 주문을 해놔서, 그러면 빨리, 머니의 뮤비 차량적으로 따라가보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세트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굉장히 물날리는데 보이실 모르겠지만 아직 난리가 났어요 좀 있으면 이거 촬영이 끝날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렸다가 멤버들 만날게요 안녕 시온입니다 오랜만에 완전 깜찍한 <웃음> 일부러 깜찍하다 이거 <웃음> 웃기다 엄청 예쁜 <웃음> 저 혹시 누 아닌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도망가야겠어 저는 오늘 되게 귀여운 에어플레인 의장을 입고 팬사인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팬사인회를 할 곳이고요. 방금 제가 걸어다녔던 곳은 이제 팬분들이 와서 앉아계실 곳입니다. 오랜만에 또 거의 반년, 1년만에 이제 또 에어플레인 착장으로 이제 달림들이 만나는데 어, 지금 사실 눈이 짝짝이에요. 한쪽은 렌즈 끼고 한쪽은 안 꼈어요. 다리 기 때문에 이따 들어갈 때낄 예정입니다. 오늘 좀 제일 비슷해 보이게 이 복장 사진을 찾아서 얼굴에도 낙서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여기가 달림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가자 쇼케이스, 미디어 쇼케이스했던 곳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쇼케이스가 30분, 아 쇼케이스래. 팬사인회가 이제 30분 남았는데 이따 이제 멤버들이랑 준비해서 달림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띵! 안녕하세요 지금 완전 급비기 때문에 조용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팬사인회장에 와있고요 오늘은 대면 팬사인을 하는 날이지만 아, 이제 더 조용히 말해야 돼요 건이 형이 생일이 오이다 그래서 지금 건이 형이 올라왔는데 피해서 인트로 찍어야 돼서 조용히 말할게요 저희가 어제 밤에 새벽에 웰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영한테 생일 축하하는 얘기를 멤버가 그안 부터 안 했어요 저희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건영 생일 파티를 그래도 달님들과 함께 팬 사인회장에서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서운할 정도로 아예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어스의 빅피처니까 용서해줘 이 오늘 건이 형의시크림 생일 파티 시온로그 시작합니다. 그 뭐야? 환노로그 로그잖아요 캇트. 환로그잖아요 아, 오늘 환노로그 차려어셨구나 시온이. 그래. 고마워, 고마워. 정규 필장된 거 알죠? <웃음> <웃음> 환노로그. 시몬로그 요즘 안 찍으셔가지고 민련이 폭주해가지고 황로그 지금 황로그라도 찍어달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 많이 나와요 저. 중간에 잠깐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토크 타임입니다 곧 건이 형의 스페셜 깜짝 생일파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 너무 재밌어 처음에 처음 아, 어쩐지 시골카노라고 음, 는데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은 저희가 또 레슨도 있었고, 일 정도 있다 보니까. 바빴던거죠 바빴네. 아, 우리가 좀바빠서저 바빴... m e s e l e 시 e 이가 저한테 1 s 시 30분경 뭐라고 했 your answer, some people d 이 n t 이 o 좀 r y t 이 e Buddhist v i 는 g i n i a h u n g a r 야 Hungary, Hungary, h u n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물거리 생일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 팬사를 진행했는데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의 쇼케이스 블랙미러 시작의 의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백기 아니공백기에 달림들을 위예상으로 만나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한데 어... 일단 건영한테 굉장히 고맙네요 왜냐면 제가 요즘 시월로그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 건영형때 컨텐츠 하나 뚝딱 했어요 <웃음> 생일 많이 축하하고 별로 안 사줬어요? 고기 사주라고요? 아... 동주가더 아아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 요즘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봅시다. 사랑해요. 네, 지금 저는 팬사인회가 끝나고 이제 뒤에 녹음이 조금 남아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권이 형의 깜짝 생일 파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물가 기름 팬사인회도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다음 이 주에 뿌셔와 쉽게 쓰여진 노래 팬 사인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추억을 담아서 그때 일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